농민의 목소리가 저 높은 곳에 닿아가지고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니까 음. 같이 좀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사지신지가 몇년 어, 되신 요, 거예요? 같이, 농사만. 농사지신지가요? 한뭐한한 한 40년, 50년. 이런 걸좀 개선해야지 대한민국 농업이 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게 있으세요? 음. 가격이 어떤 가격?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쌀이 막 쌀, 쌀. 마늘이면 마늘. 마늘. 네, 꾸준하게 이렇게 좀 가주야. 가격이 꾸준히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제 뭐 농사를 만두고지 수가 있는데. 예, 예. 조금 위험하는 뭐 정부에서 가감이자 그걸 뭐, 예? 수입을 해 가지고 아, 가격이 땅을 다 하면 수입을 많이 한다. 땅을 그래 식이니까 아. 농민들이 먹을 줄수 있어야지. 흙고시험을 하는 거지 기계도 뭐면주야좀 응. 돼야 되지 기계가 <웃음> 너무 비싸서 예. 뭐아 농사... 농기기가 너무 비싸다? 예 많을 것만 무조건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걸이래 이제 팽팽하게 가도록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야 되지 뭐 비싸다고 푹 뛰고 헐타고 가서 내비를 이런 게 없고 그냥 예. 농수업으로 가서 그렇게 해줘야 농사 짓는 사람이 이제 마음을 놓고 쉴 수가 있지.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예. 이게 풍년이 들었으면 가격이 훅 다운돼가지고 수입해가지고 그죠? 예. 가격을 낮춰버리고 이런 점이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죠. 농민들 뭐좀 갈라한 모든 기회가 뭐좀 면세로 돼가좀나와야 되지. 이래가 농사 짓기는 좀 힘들어. 아 비행 값이 비싸다. 비싸죠. 이제 비싼데. 아 비행 값이 보조를 해주든지, 더, 뭐, 가격을 낮춰주든지 했으면 좋겠다. 예. 어쨌든, 대한민국 농민들이, 이제 예. 목소리를 내주셔야, 예. 대한민국의 농업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가만히, 혼자만 꿍꿍 앓고 계시지 말고, 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예. 저희가 한국 농산 TV 밴드에 가입하셔서, 본인이 영상을 찍으세요. 응. 손으로. 예. 찍어서, 올려,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영상들을 또 유튜브로 내보내드려서, 농민의 목소리가 저 높은 곳에 닿아가지고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니까 같이 좀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장에서 농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Here we go.